설계사가 계약자인 경우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손해는 면책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 22651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 이유 제1 점. 설명 의무의 대상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고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상고 이유 제2점 보험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망인은 신용불량자인 까닥에 계약자 명의를 설계사인 소의 일의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청약서나 창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소의 일이 계약자로 서명하였고 보험증권에도 소의 일이 계약자로 기재된 사실 보험료는 매월 소의 1명의 계좌를 통하여 납부된 사실 그러므로 망인은 소의 1이 계약자가 된 것을 의도하였고 소의 1 역시 자신이 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계약자를 소의 1로 알고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의 1을 계약자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매월 소의 1명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이사건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보험 측이나 보험자 모두 계약자를 소외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 할 것이며 이사건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소외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설계사 소외일에게 별도의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